검은사막입니다, 검은사막. 플스5로 하는 검은사막. 대박. <웃음> 이거 스플드 체제할수 있어. 알. 자, 좀센애는 잡아 봅시다. 가자! 굿샷! 오예. 굿샷! 가샤ャーどう 찾아. 나 스킬 많이 하는데. 어떻게 모르게 했니? 맞아 잡아 들아 기대. 어해이요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시면 너무 고생, 고생하셨고요. 지금까지 깜지 길러의 검은서만 온라인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십시오. 바이바이.